아 a ï 아아아 a vous vous 아 a 아 r e n t e d i r ho t i t h 으 t e che ha uno f r c o n 한기사에은 한국 사람은 이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다 한국 사람은 한 n 사람은 한국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한국 한토사사이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사이 사람은 한이 사람은 사람은 한국 사람한사람사 a t i w a e ka i n a a l u a t s i n a so l i u s e m a k a n e n i s o a staff n g a i s n o m n g e n a m a w i p e s a n a a e a n a i u e o a n s a e a n a a n n a a n a n a e a n a a a n a n a n a a n g n a n t s a a e a n a n a n a 또 o I t h a t s why I'm g n g o be a little bit o a little 기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of a l i 가나 bit l t e i of l i t t b t of i l e bit of a little bit o i i I have a big time 도 o r me. I have a big time for w o m I a n t h o l u b j e c t minor. A or a punida r p r e s e n t a t i v e Can he get no running or p u n i a f i g t He d o n win n t I said, I hate it. I 나도 s on i n I am so. a c n 아 소미, a b 사 s a h e b i u i t k movement, o f t o n s o movement, si kongkong, k a a o n g o n g a l a o b a o l a k a l a o b a b a a l o a a b k a l a o a l a o a a e o o b a a o o o a l o l o o o a t o p i n t i 탑 o m b e l t i n e e c มีหมดทั้งเดือนอ่ะใส่แล้วเผ็ดมีข้าวเปลือกขมเชยบ้างบางครั้งเปลือกขมเชยทุกตอนต่อไปใส่แล้วมีข้าวเปลือกขมเชยนะอีกงูสลันของแบบนี้แบบดุ่มแบบวายอ่ะบางกินะใส่แล้วเป็นข้าวเปลือกขมเชยบางกิน a i ่แล้วกนสลันดุกข 이따가 하도 보니, 제가 보니, 이사야, 맘에 퍼 지, 지, 지, 맘어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 이사 이사야, 야 이사야, 이사 이사야, 이사 이사야, 이사야, 이 God yeah. bless. Yeah. eh sign in about the thing that b u h k a take t me o o t h e d is i g n a n o t h e a m e in the to a g t d t o r a e t k e a n 미 My so a 한이 항상 이 시세세에 숨을 낳은 니는 이낙피아또왜이 낙지피아 소리가 좀야배또 이런 또 뭐냐. 지 시세세에 미이손안닿기라세이나나 인지야. 그냥 어단 말은 단소니 Địa b à t â n ư Tạng l i còn là bàn t e n ư c t i từ d i n e ả n n t m n l mi nam s o n g ở v c a t h c a n h g i á ma c a t h kinh. g a p r o c v c a c i c t i i mi nam l c tạm k d thành đất n g i n o o e n O exanche era a tua, a t s a c a e l a tuya, tuya e x a a c q u i s a o o r e r e i r i u r i e m e e i o In a 니 e n n y tongue, so I can o one moment in the e n g s h m w a like Timaki Arpina, Tulia Saki, a 누 a r d s o s e i n i s o r i s I don't have t i e o 서 c t o r a l l e a I n the d i n g camp, w 마 h a 다 e a lot o 마 music in the s t r e 다 t And there a o t t a l o e In r t i r r e a t Tòa t i n h n a h a h v i n b i n i t n h h h n h a t c h i n h o r i t t m i c b n i i n i i n i s i c n g i b i i s b i h n h e h s i l u n g i h a i n t h e i n i s 기 n g khi 부 i l ấ g h é t ô a không, h ú n e n n g có b g ã Họ l o ra <susurra> cái b s y ngã, v n k h á 이 thì nghe. Họ không i a <suturra> ngã, họ phải nói ngã r ê n h imi nam n g r e c o r d s t i a n c i n a n o k y e a i 아 would t h i n 또나아 going 이나나 코이 focusing, o k a n I o u l e d a e r s i t h e It is a b o t t i n o m s u n g e i e r o g l a 나, 라콜 r 야 n a i d e s r 소 i s o n 코이 t 이 k o 나 koi koi 나 o i koi koi koi koi k o 시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oi k 나 i 에 o i koi o i k Kalau musik isongin asolo ya, korek ya, k i t o so hiung, kasi k t o k a t i n a m i a n d a n g a n s e l i i a n s e e d e o e a n d i p e n t i m a t e l a t a Là xem tập, biết tập, ắc kỳ tài sản của một kẻ nghèo xấu. Ắc kỳ tài sản của thị trấn, không biết các ông đây là láo sai là m s h o t s c o r a s n s c i n a s a 이 n i himpe nana hina, peko mokha neng nana, nana hen bang jilia i n j o t m <hesitation> tamba o toko o สังคมได้พูดด้วยนะตัวเองเนี่ยเรารู้สึกได้กับตัไหนค่ะเหมือนกับเหมือนตัวเองแล้เสียงตัวเรนที่เทรนนิ่งตักๆตักๆเทโยนี่รู้ดีรู้ดีอะไรจิตของตัวที่มาอยู่สมัยนะเอ่อตัวเราก็ได้มาสียดเดกับคนอีกคนที่รู้งึกได้ที่สิเวลาที่ปฏิบัติตัวเราขาดนะฮะอันนี้นะครับเห็นใช่มั้ยอืม music for the training school ค่ะบิน่า A mi so di atampe a t a be so di so di bianno e de i o n g s <mys> i bina, to be vocal training, i n e a di vocal t i n a n i a vocal t i n a n g n y a di ada bisnis semensi konto to di lo a to be k u n i i a o c a i n s a e n to be a t a o b i a de l m a hisom, k a r a i s o i n di i n a t t e u n a a n a p a v o c e s na i s ian I don't know how to get an p e r t i o n in s a k a n If I say that, I say t a t I say that. I say t I s n a t I say t h a I say that. I say that. I s a that. say t h a I say I a y a t I say that. a t t a h t t s a s a t a t a h a t a s t I I a t a I a I a I a I s t a a s a a h a I a a s I a a a t a a a s s a t a t I a a s I a a s b t i single bằng l h số l ư ợ c s sẽ x professional trong q u t r ì n u h c này e khai h ộ k a i h ộ c thì tôi t h y a m e k b i n n h o f a n o f a s n s e i t i n g e t t b i a a n c u a a n k Xa a n l d n g c h l 조니 솔만, 그 밴드, t a k b i h 이 유소미, 또 왜냐, 남부 아시아, 남부 시아 앞으로는 t a k b r a 유소미. 오케이, 대 어, 감히 나랑 코미가 간 파이토 파이, 탕월간 파이토 파데나라이이나이토이 어, 그 Ex주 s 어 n y a a r a m 사음남리 n o 아무리 는 s t u d n c 영 l 리도 우리도 우 u 도우리 t 우리도 우리 i 우리도 우리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리 r e c o r d i n g letter, lahu, lahu, yeah, w u l they a v e y a h no, a r e f u l no more n e c e i t i e s o t h i p r f o r m i n g e l then o m i n g back a one a n t h e u l l e in England, e i America, c a e of the c n n e c t i o n o t why h Cuz e v n that, a d s h u h e h a r u w h i h s the average t a m e t a e a r n i a even h o u h i s t i i n a h e r y r s e h y l y a r practical hip p a r t in a c a r p e t e r c a r p n t e a n t e r c a r p e n t e c a r n t e a e n t e r c a r p e n t e a r n t e r a r e n t a r n t e r c a t r y a r t e t e t a e t e t a r t a t n t e t a t t t e n r r p n t e r a t a t e a t a a n a a n a p t e t t n t n t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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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u o m o n p o b i a o l o m o m i n t i a n e section player a n s n o mi nato e m t o h a i a u t o e n s r b i e 또배가니한에 한국에, 포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한에한한한한에에라나 아또 예배 사운아우 어, 서가가리게 p o s s l i a n e i a m e o i, a u o ha o t v o u m o p i n g e a t o o t o h e l o u e i n g Dvd haloso f i c i n g i de o h o n i n g a h o s e m d n a a i n g a ngina d i n a n o n a p a n i n a lozo mi d a m n a n u n t a o n z e l i a n o n a a a s i a dvd b o l i a d o r a t m a l a s u a k u m h i m i s r i a hina a f u n d r a i s e r akesa kana i u h i f n s o m u n d r a i s i n g ngapa i n g i c i k g o i n m i n o u a t e เก็บเงาโลกจิตของมันเนเดินเดินเดิมองทิศจิตของผมเชื่อมก่นเบเก็บงาอยงเงี้ยเรื่ององ่าพเอรวยนะไอ้คนแชร์บอกกันแล r วสุดท้ายสิ่งที a ทำนีนะอ่าอีกตนหนึ่งทุ่งหางนมาให้คเก็บไว้อยู่พ่อมาดีใจเลยแม่มาดามจีนนมาพักในะที่แต่ปัญานี่สุดละลายโอ้กอะไรนะบางคนนี่นะพ่อมาดีใจบอกตรวเก็บโน้ตลยนะสัตว์อามนิพาย So, so, na, p a e i s uh, uh, i i n so, i u a t i a n s i a n t i h m i n i s s i l u s s i o h n e a a s a a t o na e i s a k n i n a toa, h u n g no i n in, t o c i a l s e e i n k a n c i n o lum i i s a de a i s a i a o u n f a c e a 또, 아, 또, 또, 또, 또, 파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마 a 리 e r i yang di atas, Tepung cik suhat, Cikgu belum naik, Kau d e n 고 a r dari materi a n a t i 그래서 마치 나야 이나 룩가 길어만 긴박 많이 담이그래마인가 오케이 마인비 말이 이이소로 So, the Paya, Lanta Kila, m o p a y 이 n Tia, Santa Paya, and I a y b u 게 k e t a e said, a n e l s I say, they say, m o a to g a n as I tell him, London Saha, Amahazu, m o n t e k l a a a t i s r a a A 뭐 o m e m t h e 과이때에 u m a 아 i a home. 선 e liked e t e r e a a r y Ganga s e e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대단하게 심심술เรียน을 만들었습니다. 단계 1에 동당론입니다. 제수 시스템 보호 100% 방어 방식. 또는 제수는 뭐 모의 법상에 돼. 뭔가의 인사원 에내이 기준까지. 또시수이다사지수는나서 a n t I b o 피아, 지 오마이. s y g d you. But I'm not h i t t i 오기엔, 오기엔, 쎄, 오기엔, 오기엔, 오기엔, 오기엔, 오기엔, 오기엔, 오기엔, 오기엔, 기엔 오기엔, 오지당사오기기 이 e s i s i n n en a i e n'y a p o b l e p a r o l a p o n'y a pas de p r o è m n'y e n a o i a i a r i a l l a s e de I can't i o I say? p 오 A man, 가 o u know, 이 l d e r than it, it. In a h u m b 도 e w a 기 g a n g s i l l e e p walking over to g i 아키 n a m o m oder g e h e n tapf g e h 이 r t hier. Was i t i e n c h t das tapfer. b t die war. e n c h n e die g 가이 da o 야 e n da gab eine. Da g 따 b i o n r a c h eine a l u s a b n h i i n n c i a n d e n m t 그 천단으로부터 n 마리어머 이제 고우리다야또다하 그 à cha ga yê su ba ña, ba ne o so bê de chung ba, zê su bê ña bê bê l 이 i sèn tsi, ba te ga a l a 이 ta hak c h 대 m 마 r è b 대 r t don tu b 예 zê su ba bon tsi a ní, ba n 다 n g su bê te yê s 다 ba su b 에 kí. c h No, n o I d me, beautiful one day, o be a c a I can't give it to him. Really and o t h e o v e t h t summer, old aunt. We really wanted o i o t o t m m n h i t l e r e y a e a 는 d w a r i n e able 비 o do it. are n going do it.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 ي it. w r e not r e a 두 개는 n g éna ta te o 이 i n c 이 u 예 g in viro kong i 자 o u kou k e 자 g éna kong chung éna kong chung éna kong chung éna 아, o n g chung éna kong chung éna kong chung éna k 자 n g chung 자 지 h 사는다 a x o n 지 nó t 한로 m 해 t 기 á 서 해도 이 c ầ 수 trên là g 지 à y xu tiền. Khẳng đầu d 예수 g hết l u ô 이 cái vòng dòng hết luôn, cái giai đ 라 ạ n x o 지 g hết l 지 ô n h a t h a So, wait. I s a i 아 o s s a y m o t I'm r is t a i t in here? o n o t h y o o a s t 어나게가 없나? 오나나니 아마 사이에지 나을까 없나를이렇게다가 나봐뭐 아마 가 아마 이칼로스 아마 나스 가로비냐. 이때 합리지고 이때 말 아무리 아나만나마토마세 Nên tôi vẫn có thể làm gì? Tôi chưa mong gì. Em nghĩ về đôi k h 에 mà bao gồm một nơi đi sửa 에 ỹ thuật không ai ghê. Em tự nuôi nó, tạo n ê u e u e t c h Paséntas, p a s n 이 a n t a s p a s é n t a p a s é n t p a s t a s p a n t a 이 p a 만 é n t s paséntas, p 이 s é n 이 a s p s é n t a s paséntas, p a s 이 n 이 a s p a n t a p a s é n n t t n a n t n n p 아 w a e 서 n g e s m i n to 이 u I'm g n g to go to s e i n to go to the house. i 이 o n t'as la hagne en l a i e n n t i a n qui parle, il i p l i 리 y a un qui parle, il y a n q i p e il y a un qui parle, il y a 지 i p a r l il y n qui parle, il y a 아이 i 이 a s e n ri t e 로 a tepe wu tala ngang wu se ngang ngang sa ngua ni pa n 라 u a ri ri an ji ngang ngang sa ngang n g u 이 ngang n g 없, n g ki ka ri kha heang 하 i ngang ki ngang s u m p a s l c la m é o n s d t a o n s t u n i h a r roboir, i h a n t a e e e h a i m i l h i m a i a l a l l a i a Này, tôi giặt thì 나예수 i về ngoài. 는 h ì giày xui 는 à o các bác 게 ẹ p 때막 이나 안 chạy, nó vào bằng tiền. Tiền, tiền, hèn, vòng tiền t p a s l t n e q l 이 c u l la m ò la la m a m ò a m la mòfè, a m ò la mòfè, la a m ò f a m m a a m a e a a a a a m a a m l a a f m a s e r a l m a Siapa tahu, inti kiri saki h u n t i n dan um kite tuh kiah t n alam dan juni, dalam dan alam dan juni d a e a h k l a r n g a n t i m a a n k t r i t i dan g e s n i n k a i a t ตัวตรงอขัดขัดไปกุนกล้าเคลียบกันอีกนัดบนตัวต้องไปบนตัวนอนเคลียบกันนะอืมอีกแล้วมันก็เสร็จดีครับครูเซตแต่แต่ตานี่อีกครับตัวก็คนฟังเสีย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ตัวเด็กกินทำตั้งนอนเคลียบกนนะตัวก็เด็กกินอี้ทีนะขัดซุกห้องตามเด็กนี่ด่ากันมันะเจ็บบนตัวตข้อใจตรงนี้ยตไปไปไปกินนอน 국민호텔방카오늘 이태강, 이태강 이이라이이먼아이나타바레지이추어나니치나어미어 어 e n u r u t pihak d